아이쿠 오늘 또 다음 도장키기 가봐야 되겠죠 페스티벌 도장 B 도장입니다 도원형님이 수장으로 있는 그 도장이 되겠고요 페스티벌 도장 B의 라인업은 장나킹 처젤드, 큐자크, 로멜, 여요 연반, 도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본미계정과 해우계정으로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게 갖춰진 그런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결투에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페스티벌 도장 B 도장의 어, 선봉으로 나와있는 어쩌면 페스티벌 캐릭터치고는 전투력 측정기정 정도 수준인 장날킹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장날킹 투급 이 상당히 좋군요, 역시 투급 이 좋다 보니까 아, 리무루한테 뒤지지 않고 있고요. 자, 뭐 처음부터 패를 사기 쳐가지고 시면 그건 내가 원조야 이러면서 원조 시면이 53만 2천 뒤에서 꽤 나왔어요. 그래도 역속인데다가 아직 뭐 디버프도 안 걸은 상태였는데 3만 2천이면 잘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어떻게 된다? 웬마는 아, 우세 속인데다가 지금 자, 반통으로 와 야야야야가지고. 69,000에 거의 7만을 뽑았었는데 7만을. 자 그런데 장날킹은 그런 거 지금 중요하잖아요. 시면 딜이라는 게 원조가 내였다 이자스가 이러면서 한 보여줄게 면서 시면 장판 딜을 시전하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시면을 시작한 캐릭터죠이게 스왑 잭기덕 혹스 들어가면서 3만 천 들어가고요. 장판이 깔리면 장판이 쭉끝다까지 하면 더 들어가는데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 자 근데 일성 하나가 일성 하나가 짝 5만 7천이 나오는데. 자, 장난킹은 요 펀치에 지금 상대 출혈, 어, 방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보다, 아, 근데 이성이라 어떨는지 모르겠다. 뽁! 어? 오, 그래서 이제. 4만 6천. 역시 방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리무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시면꼭 원조만 써야 되나? 난좀 쓰면 안 되나? 자스가. 나도 한번 쓰밖에 추수, 쭉수 우와! 뭐 이거 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나? 뭐가 이렇게 세나, 자 계속되는 다음 절투나 처젤드의 절삭이냐림무르의 관통기냐 뭐 이런 썸이 될것 같은데 아림무르가투급에서 앞서고 있고요 그 갑니다 쭈쭈쭈쭈쭈쭈쭈쭈 캐 out 쭈 6만. 근데 처젤드가 야니 네 절삭이라 고들게 봤니 삼성 절삭이다 한번 맞아 봐봐 하면서 swap 뭐뭐뭐뭐뭐뭐 s w 8만 3천요? 처젤드가 1 받았네 지금 쭈쭈쭈쭈쭈쭈쏘 o u 쭉성오 5만, 5만. 자, 와, 처젤드 삼성절삭으로 쭉 때리고 패도 사기쳐가지고 필살기도 빨리 가져가서 이번엔 도장을 내가 막는 영광을 한번 차지하가어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한번 버틸 것 같아요, 왠지. 스루! 근데 한번 버틸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이번에 젤드 솔직히 패가 좀잘 풀린 것도 있긴 한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젤드리스가 이 비도장을 막아냅니다. 자, 다음 매치는 절삭하면 나를 빼놓으면 서운하지 하면서 큐자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쏙! 쭈쭈쭈쭈쭈. 와, 우세속인데다가 빡! 69,000. 자, 큐자크는 둘다 1인기라가지고 성이 높은 쪽이 나가게 되겠는데 때마침 이 성이 높은 쪽이 절삭이 잘 떠줬네요. 절삭갑니다 쭈쭈! 쭈! 47,000, 7 47 0 역속 사면 치셈이 나쁘진 않아. 잘했다. 어, 지도깨 꽤... 에이, 이건 뭔데? 삼성 떴는데? 니 견딜 수 있겠니? 큐자크야, 큐자크. 지도, 도패잘 지도 떴는데. 와, 야, 야, 야, 야. 와, 끝났다. 와 하하하! 99,000. 는 맞짱에서 99,000이 나왔다고? 돌았다. 자, 다음 결투에 들어갑니다. 로멜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리벤지 매치에요. 누구 입장에서 리벤지냐? 림무르 입장에서 리벤지, 리벤지입니다. 그죠? 로멜이 놀랍게도 이겼었습니다. 자, 그런데 림무르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결투라가지고. 근데 로멜을 랭업을 시켜주는 바람에 로멜이 또 필살기를 먼저 만, 끝났나? 야, 끝났는데? 예 리무르야 그래도 네 한계가 있는 친구구나 그래도 에? 필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자 치는데 아무리 그래도 두 방에 죽이지 못하거든 그럼 어떻게 된다 로메리 자 내가 나가는 요거는 원조 핵폭탄이라는 건데 원조 핵폭탄 떡볶이 뽕 와, 개맵네요. 자, 계속해는 들은 결투는 여신 엘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신 엘리가 원래 아주 길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더럽게 막잘 하는 편인데 오늘 그럴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워낙 딜이 세가지고. 빵! 58,000. 어, 근데 여엘이 구스 오빠 뭘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기절만 잘 뜨면 못 이길 상대 거의 없답니다! 이러면서. <웃음> 자, 요럴 때 당연히 공격기가 우선 되겠죠. 다행이에요. 이거 보호막 나갔다면 바로 보호막 싸먹을게기 보호막 보거든. 보호막은 뭐다? 리무르에게 버프 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공격기가 나가고 있었고요 네, 리무... 어, 잠깐만! 야, 요 장면을 오늘 어, 보게 되겠구만. 자, 자, 자, 자, 자! 중 하면서, 어? 와, 못죽겠지 방금, 못죽겠지 근데 여엘은 필살기를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필살기도 하나의 버프기 때문에. 어쨌든, 피는 한번 채울 거야. 피는 쫙 채우고, 반사판을 만들었는데, 어떤 걸 먹어볼지 쫙 먹었거든? 반사판 먹었구나. 반사판이 없어졌어. 진짜 개사기 기술이다, 진짜 이거. 개사기 개성이다. 자, 10만 터지고 돌면서, 쫙한번더 쳐지면서 부활 뽑았고요 와, 여유를 이렇게 빠르게 요리한다고? 끝났다, 야. 요걸로 못 죽여도 시면도 깔려있어, 지금. 야, 뭐, 딜 뭐고? 11만 2천이라고? 버프 빨아먹고 이래가지고 얘또그 도달에 도달했구나? 리무르 와우, 지렸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어. 자, 다음 두장깨기페스티벌 B에 연반이 나와 있습니다. 연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또 퍼프가 막 회색이다 보니까 이 버프는 빨아갈 수 있다 없다? 못 빨아간다. 그리고 투급도 연반이 더 높고 이거는 연반, 연반이 전마한테 딸릴 게 별로 없는데? 워 딜도 35,000 뽑아버리고 있고요. 막 찢어버리거든요. 어 리무르가 착착착착 때리게 되는데 연반도매이 좋아가지고 빡 45,000 나오고 있고요 어? 연반 상대로 저 정도 때렸으면 잘 때린 거다 리무르야. 어, 리무르 리무르 흡혈 상당한데? 딜이 세다 보니까 흡혈량도 높은 거겠지? 자 서로 상당하네요 연반도 세게 맞은 것 비해서 피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분위기고, 야요거는 누구 필살기가 어떻게 강하게 터질 건가에 다 알려 있는 것 같아요. 연반에 지금 회색 버프가 쌓이고 있는데 그거를 리무르는 빨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야요거 삼성기가 우선돼서 삼성이 나가게 됩니다. 감염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벨제피트 야, 이 때리는데 연반이 필살기를 한번 보여주겠군요. 근데 뭐 상대 버프가 있고 이래가 이지는 않아가지고 못 죽일 것 같아요. 버프가 있으면 끝나겠지만. 83,000 이 정도. 근데 버프가 있었다면 완전히 몸이 박살났겠지. 두 배로 터져가지고. 야 어쨌든 연반 꽤나 지금 강력합니다. 많은, 이번에는, 심면 장판이 갑니다. 삐스궁. 자, 슬라임 장판이 우르르해가지 싹, 끄 끝납니다. 어, 연반을 잡네. 나는 솔직히 연반은못 잡을 줄 알았다. 솔직히 속성상, 그리고 AI가 뭐 따로 뭐 감염을 시키고 때리고 이런 건잘 못하잖아, AI. 그래서 이건 그럴 줄 알았는데, 와. 오늘 처젤드하고 로멜이 못 막았으면 더원 형님한테 되게 부담감이 클 뻔했어 자 우리 더원님 입장하고 있는데요 형님 오 부담 없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형이 질것 같아서 내 하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진짜 씨.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이미 막았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형님 뭐 컨디션 안 좋으시면 조금 퇴근 좀 일찍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하진 않아요 우리 형인데 자, 우리 형은 그렇지 투급하면 또 우리 형이라 가지고 굉장한 투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두개다 일성기라 가지고 성이 우선신 되는 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유여있어 어, 뻑극, 뻑극 하는데, 29,000. 역속인데다가, 딜이 좀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임마, 이거야. 패왜 이렇게 잘 떠서? 니이자식이야 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헉! 뭐고, 뭐, 딜 뭔데? 그만이라고 그, 피사기 준비했다고? 빵! 34,000. 야, 단일기 딜에서 우리 형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건나 처음이야. 와. 쫙! 그럼, 어, 끝났다. 야, 다시. 아 아니, 다시가 아니고, 여러분. 다시가 아니고. 도장 게는 여기서 끝이야. 근데, 디프리로 한번더 붙자. 디프리로 붙는 거야. 자, 이렇게, 페스티벌 초장 피는, 처젤드와 로멜이 막아내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야, 다시 한번 붙자. 자, 샤크당, 서로 붙었고, 어, 야, 또 니가 패, 야, 다시.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파가 맞아요. 예, 편파가 맞고, 야, 편파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도, 이자세이 패가 왜 이렇게 잘 뜨냐? 야, 다시. 자, 마지막 한 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패가 아니, 둘이 좀 적당히 풀려보든가왜 리무르가 패가 계속 더잘 풀리지? 서로 붙었고. 와, 씨, 짜증나네. 야, 다시, 씨. 형, 지금 약간 진지하다. 네형 지금 어, 약간 얼굴, 열, 얼굴 빨개지고 있어. 지금 열받네, 이거. 아니, 지는 건, 야, 우리 형이 지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그래, 질 수도 있지. 형도 이제 나이 많이 드셨고, 이제 얼티미 나오기 전까지는, 어, 패 똑같이 듣지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될거 아니야. 요걸로 가자. 자, 수기 말이야. 어? 갑니다. 슈 지금 때는 4만 5천, 사만원이 정도 나온다고, 임마, 이 형도. 이제 오열하겠네. 오열하겠어, 진짜. 한번 보자. 오저저저. 수고하세요. 빵. 와 6만7천 야세긴 겁나 세네 기죽네 내가 진짜 기죽어 형 잠깐만요 형이 스킬 말고 이 스킬 쓰면 형 진다 또형 아야야야야 야, 내가 잘못 눌러. 야내 손가락이 잘못 넣은거야 야 편파의 손가락 <웃음> 이것이 바로 편파의 손가락이다 야 이거 영상 꺼나나 안해 뭔가 기분이 나빠 지금 야 오여 어, 우리 형 여기서 죽으려고 한다고 네가? 아 미안하다 여러분 미안한데 야 솔직히 더워 형님 선택은 더워 형님 비상게 먼저 만들어주면 이기는 거라 알고 있었잖아 니 네, 자식 이리 와한 대만 맞고 끝내자 이야! 꽉샤쿵! 빡깡 잔자러 어, 어? 뭐가 있 어 끝났지? 어 순간 안 죽은 줄 알았대. <웃음> 내 지금 제가 안 죽었으면 나우울었을 수도 있어. 자 우리 형님이 이긴 이 승리 포즈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알겠어, 인마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오늘 더운 형님 지긴 졌어. 어, 처음에 저 처음 매치 봤을 때 지긴 졌는데 나는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만약 패가 더운 형님 많이 더잘 풀렸다. 그럼 더운 형이 오늘 이긴 걸로 끝났을 수도 있어. 맞나? 맞나? 이게 어, 길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도 정말 자수심 상자를 받았구나. 더워. <웃음> 나형 진짜 얼티밋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이제 자존심 상한다 진짜